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요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바라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게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자인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이거나 다른 하나는요 사실은 뭔가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요 감히 그런 것들을 여자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인 내가요 내 남자는 첫 번째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조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여자인 내가 요내 남자를 좀 살펴봤다면요 내 남자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분명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찌 됐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남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는요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을 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를 살펴볼게요 여자인 나하고 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요 진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인 내 생각에는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남자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요 실제로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것까지는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남자가 바라는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짜로 아주 많이 만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충분히 감수하고 갈수 있다는 라그 정도의 마음 상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이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남자라면 요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상태가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 지금은 나에게 바라는 게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요 생길 수도 있다고 라 나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경우는 요 여자인 내가 조금 갑의 위치에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사실 남자는 요 자기 마음속에는 나에게 원하는, 바라는 무언가가 있기는 한데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바램들을 여자한테 말했다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건 고사하고 여자에게 단점을 지적하거나 서운한 기분을 던져주는 것처럼 돼서 싸우거나 감정이 다칠 수 있는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런 무서운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서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요. 사실 남자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혹은 못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쩌면 남자가 바라는 건 하나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인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요 나는 네가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썸탈때처럼 그렇게 나를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횡포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요 지금 남자인 나한테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그 기분처럼요. 이런 태도로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남자는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게. 그 대신 뜬금없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너무 몰아세우는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둘의 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걸 버티고 있다면 그만큼 여자인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는 맞겠죠 그런데 이두 번째 경우는요 다소 웃기면서 슬픈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는 내 남자를 원치 않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요 그 남자는 또 나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내 남자의 마음이 진짜 이렇든 안 그렇든 그 남자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겠죠. 다시 첫 번째 사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정말 나한테 불만 사항이 없고요. 나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남자도요. 굳이 내가 그래도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럼에도 아니야 난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별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남녀가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가 나에게 100%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는 요 그냥 지금 이 순간처럼만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처럼요. 근데 만약에 남녀가 이렇게 다른 해석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진행하다 보면요.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가 나한테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남자에게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해지거나 예전보다 편하게 내 남자를 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순간부터는요 내 남자가 나에게 잘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요 또내 남자는 나에 대한 마음이 절대 변함 없을 거라고 위험한 게으름을 부리게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찌 됐든 나한테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처럼 대하던 이 남자가요 어느 순간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소홀해지거나 이별 통보를 할때 나는 황당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자는요 그냥 우리 좀잘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좀 알려줬었어야지 그냥 너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어떤 사람의 말이 틀리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요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가 나한테 바라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바라는 게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몰랐던 거라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보자고 예전에 내가 말했던 그 기억 속의 순간처럼 지금처럼만 잘 대해 달라고요 지금 이 순간처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말을 해도 안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텨보다가 또 고민하다가 그만하자고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요 너한테 딱히 바라는 게 없어 라고 말할 때의 속마음은요 그런 질문을 해줘서 내가 그런 답을 했던 그 순간에 여자의 모습이 참 좋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게 남자의 마음을 알아봐 주려고 들여다봐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참 좋아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요. 그 순간의 모습을 기억해서 그런 느낌을 지켜가려고 노력해주는 게 맞겠죠.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단점일 수 있지만 결국 또 그게 남녀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지금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좋은 순간에 가졌던 그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집중해보시면 어떨까요?